안녕하세요. 넷플릭스의 동구형입니다. 지난 시간엔 울트라맨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울트라맨에 등장했던 괴수들과 우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골 괴수 레드킹 등장한지 5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괴수입니다. 초대 울트라맨에 처음 나왔으며 피그몬에게 바이를 던져 살해하는 행복함을 보이기도 했죠. 원래 붉은색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레드킹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당시 제작진들이 금색으로 칠해버렸고 이름 도 실버킹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레드킹으로 등장해 버렸죠 훗날 붉은 모습의 레드킹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웃음소리가 기억에 남는 발탄 성인입니다 악당 중에선 최고의 인기를 가진 우주인이기도 한데요 게임, 만화, 소설 매체를 모두 포함하면 레드킹보다 더 많이 등장한 악당이죠 매비와 가재를 섞은 디자인이며 뛰어난 지능과 과학기술을 사용해 울트라맨을 괴롭힙니다. 매 시리즈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는데요. 겉모습은 실제 모습이 아닌 발탄성인이 입은 우주복이기 때문이자 자신들의 행성이 핵실험으로 파괴되어 20억 명이 넘는 발탄성인들이 지구에 오게 되었고 울트라맨이 화성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하지만 거절하고 싸우게 됩니다. 20억 명이 타고 있던 발탄성인의 우주선은 울트라맨에게 폭파되지만 3천만 명의 발탄성인이 아직 남아있었죠. 울트라 a t 에서는 바보처럼 나와서 발탄성인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주괴수 에렉킹 변신괴인 피트성인의 애완동물 겸 보디가드로 등장한 괴수입니다. 개성있는 디자인 때문에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괴수이기도 한데요. 포켓몬스터의 피카츄도 에렉킹을 모티브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세븐과 타로에게 잔인하게 죽는 장면은 당시 팬들에겐 잊지 못할 장면으로 뽑히기도 하죠. 입처럼 생긴 발광 기관은 사실 눈이며 입이 없는게 특징입니다 탄면 괴인 다다 독특한 모습과 무서운 울음소리를 가졌으며 약하고 개그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캐릭터성이 좋아 피규어로도 많이 팔리는 우주인입니다 인간을 납치하기 위해 지구에 나타났으며 다양한 초능력도 구사할 수있죠 미국에서 만든 파워드에서는 원작 다다와 달리 진지하고 무섭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주 공룡 제톤. 채톤. 제톤별에 사는 종으로 우주에서도 악명 높은 강력한 공룡이죠. 초대 울트라맨 최종판의 등장에 울트라맨을 쓰러뜨리는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주인들이 제톤을 길들여 지구를 수차례 침공하는데요. 파워드에서는 강화된 제톤이 최종 보스로 나오기도 했죠. 다른 작품에서도 세계관 최강급 존재로 등장하며 울트라맨 숙적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제 톤이 나옵니다. 지옥 성인 히포리트. 울트라의 아버지를 포함해 울트라 형제들을 쓰러뜨린 우주 성인입니다. 당시 울트라맨들을 동상으로 만들어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 때의 포스 때문인지 우주인들 중에 상위권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괴수, 구무라. 레드킹과 더불어 50년 넘게 사랑받은 괴수입니다. 등장한 화수와 시간으로 보면 역대 가장 많이 등장한 괴수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죠. 공룡의 후손이며 지구 출신의 괴수인데요. 지능도 높은 편이라 몇타 괴스룩과 다른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죠. 흉악 우주인 자라부 성인 수많은 행성들을 멸망시킨 자라부별의 공작원이며 악질적인 수법으로 지구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지구인과 우호적인 척 연기를 하며 울트라맨을 인류의 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지구에 방사선 가스를 퍼뜨린 중학 우주인이죠. 유괴계인 케무르인 케무르별 출신이며 자신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인간을 유괴하고 있는 우주인이죠. 악질 우주인 메피라스 성인 1만이 넘는 IQ를 지니고 있으며 5광연 밖의 소리도 듣는 청각을 가졌습니다. 이 폭력을 표방하며 지능적으로 지구를 종복하려 하지만 수가 틀리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높은 지능을 이용해 케무르인 알탄성인 자라부성인을 부하로 이용하기도 하며 건방을 떨어 재수가 없는 편이지만 강력함 덕분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사벨폭군 마그마성인 울트라멜 레오의 고향 L77성을 멸망시킨 우주인입니다. 전투 능력은 약한 편이지만 첫 등장 때 쌍둥이 괴수를 조종해 울트라 세븐과 레오를 괴롭힌 임팩트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암흑성인바바루 지능적으로 울트라맨을 괴롭히는 우주인입니다. 바스트라로 변장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울트라 타워를 파괴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폭꿈 괴수 타일런트 그동안 울트라 형제들에게 패배했던 34종류의 악당 원원들이 모여 탄생한 괴수이자 강렬한 임팩트를 가져 왕구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회수입니다. 망상 울트라 세븐 마이너스 에너지로 탄생한 가짜 울트라맨이죠. 울트라 에이티의 일회성으로 등장했지만 울트라맨 파이팅 에볼루션 3 게임에서 최종 포스로 나와 게임 내 최강 스펙을 갖추기도 했죠. 화산괴조 바돈 울트라맨 타로에 등장했던 괴수입니다. 타로와 조피를 사망하게 만든 충격적인 연출로 최강의 괴수로 인식되어 있죠. 이 괴수 때문에 닭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차원 초인 야풀 울트라맨 에이스의 흑막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울트라 시리즈 최초로 조직적인 악역이기도 하죠. 인간의 부정적인 원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퇴치는 불가능합니다. 에이스가 쓰러뜨렸지만 후에 다시 부활에 나타나죠. 울트라별에서도 사상 최악의 악마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2차원 초인 에이스 킬러 야풀이 울트라 형제들을 말살하기 위해 만든 로봇입니다. 울트라 형제들을 납치해 능력을 빼앗고 무기로 장착하기도 했죠. 호스에 비해 허무하게 죽긴 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 때문에 차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책모 우주인 데스램 우주 암흑사천함 중 모장을 맡고 있는 우주인입니다. 울트라 일족에게 깊은 원한을 갖고 있으며 적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선호하죠. 냉동성인 그로잠 메비우스에 등장한 우주인입니다. 암흑사천왕 중 포장을 막고 있으며 메비우스와 세븐카 싸울 때도 압도하는 포스를 보여줬죠. 암흑 우주대왕제 엠페러 성인 울트라맨 사상 최강 최악의 우주인입니다. 3만 년전 수많은 우주인들을 이끌고 빛의 나라에 대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기도 하죠. 구하로는 암흑사천왕이라 불리는 야풀, 에스렘 그로잠, 메피라스 성인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져 울트라맨 킹과 맞먹는 등급이죠. 암살 우주인 너클 성인 지구 정복을 위해 치밀하게 분석하는 우주인입니다. 울트라맨 재계의 약점을 파악해 쓰러뜨린 적이 있고 지구인들에게 선전포고와 복회 전체를 파괴하려 하기도 했죠. 경호원 개수 레키 울트라맨 재계 숙적 개수입니다. 너클 성인이 훈련시킨 괴수로 사실상 최종 보스급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카리스마에 비해 디자인이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허공개수 그리자 울트라맨X의 최종보스입니다. 역대 최종보스들 중에 훈니권에 들어갈 정도로 흉악하고 강력한 개수이죠. 귀괴한 디자인과 울음소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포스러운 개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흉포개수 아스트론 울트라맨 제과 최초로 싸운 괴수입니다. 첫 등장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으나 차후 여러 시리즈에 자주 등장해 울트라맨을 대표하는 괴수가 되었습니다. 큰 거북 괴수 토타스 울트라맨 타로에 등장한 부부 괴수입니다. 자신들의 알을 먹은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도쿄에 나타났으며 당시 고호적이어서 아이들에겐 충격적이었죠. 울트라맨 타로를 이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팬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괴수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괴인 고수성인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유령행성 고수별 출신이며 인류를 멸망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우주인입니다. 쌍두괴수 한돈 보수성인이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데려온 배수입니다 울트라 세븐의 최종 보스이기도 하죠. 세븐과 판돈의 대결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얼굴이 붙어있었지만 차후 시리즈에서 얼굴이 따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합체마왕수 재판도 우주 공룡 재통과 산돈이 융합하여 탄생한 괴수입니다. 초대 두 명의 보스급이 융합해서인지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죠. 염라대왕 괴수 엠마고 울트라맨 타로에 등장한 지구 괴수입니다. 타로의 목을 베기도 했으며 죽을 때도 목이 떨어져 죽는 일레성 괴수입니다. 한국에 수출된 슈퍼에이트에 등장해 인지도가 꽤 있는 괴수이기도 한데요 한국판은 잔인한 장면들이 모두 편집되어 있죠 기수 강큐 울트라메 가이아의 최고 인기 괴수입니다 커다란 눈 모양의 디자인 때문에 섬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우주대괴수 뱀스타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강력한교회수입니다 알탄 성인 처럼 웃을 수도 있는게 특징이죠 우주로봇 킹조 회단 성인이 제작한 슈퍼 로봇입니다 엄청난 교력과 세븐의 공격에 꿈쩍도 하지 않는 방어력을 보여주었죠 강렬한 포스 때문에 재통과 더불어 한때 최강자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괴수 트윈테일 중생대 주라기에 살았던 고대 생물이며 무개의 꼬리로 공격합니다. 지저 괴수 구돈 트윈테일과 마찬가지로 고대 괴수이며 트윈테일을 잡아먹으며 살았던 괴수이죠. 하지만 울트라맨 잭과 싸울 때는 트윈테일과 협력하는데요. 잭을 패배시키고 복혈을 괴물 상태로 몰아넣은 전적도 있습니다. 백체 괴수 베르드라 악의 울트라맨 베리알과 괴수 우주인들의 망령들이 융합한 초거대 괴수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괴수만 200마리 이상이며 보이지 않는 괴수들도 몸만에 있죠. 호스에 비해 짧은 분량이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